그때 너의 웃음,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니네 얘기도 적당히 할수 있어 그런데. 난난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또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자연스럽게 익숙한 길을 걷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도 널 봤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난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<웃음> 넌뭘할까난난널 생각했어도 괜찮은 듯 얘기하며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또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또다시 울고